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하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하스스톤에 재밌는 영상이 있다면 주미디어 네이버 닷컴으로 제보해주세요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밌게 봐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이게, 이게 해적이요 지금이 진짜 센타임인게 뭐냐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은 요구랑 더불어서 진짜 세게 때릴 수 있어요 개 세요 지금 지금 되게 세요 첫 타야 이게 죽는다고 체력이 올라가서 원래 3사였는데 4호 되면서 잘 죽지도 않아 <웃음> 아 진짜 개 같다. 진짜 이걸 진다고 75%인데 드레스 맞고 아. 이 소란스러운 전장 좀 보십시오. 어어스 ]까지 예상을 하긴 했네. 오케이 야 바로 죽이자 뭐 어렵게 갈 필요 있냐 오케이 끝났죠 우와 야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y 간다 r 간다 i 간다 r 간다 <웃음> 아 좋아 찾을게요, 오케이, 이런 거 찾을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돌리면은 망꾼이 나오거든요 이제 한무사이트세개다 살아서 근데 사기치 만하다니까 무르랑 무르랑 선술지 폭풍이랑 망꾼이랑 셋다 살아가지고 칼렉이 한개인게 아까 불편하기는 한번자 자!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기억나? 어? 야수! 좋아요! 근데 얘를 얘를 잘못했 얘가, 얘, 얘가, 얘가, 얘를긴하는 아, 잠깐만! 졌나? 아 어, 이거 저... 이거 치면 비기해나 억지로 지내 거야. 애매하다. 오케이. 그 얘네들 자꾸 왜 명인은 일탄이질라고 좋아요. 영민는 뒤로 는게 낫지 아니? 놀아! 야가 안 나. 아니 잠깐만. 에바잖아. 아니. 에. 먹은가? 쫄한 거야. 야 이건 <웃음> 이기다 진짜. 이건 이기다. 내바다진바내바 쓰지 마라 진짜로 이긴다고 해라 하.. 이것도 이긴네 진짜 미치아개떡겜이야 진짜 포텐셜이 있지 이샤라즈 용사가 있으니까 이번에안 지겠죠? 이미 안진것 같아 어야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야, 뭔가 이상한 걸본것 같은데? <웃음> 뭔가 뭔가 이상한 걸본것 같은데? 어? 뭐지? <웃음> 아니 잠깐만 <웃음> 왜 갑자기 죄가 <제가> 때리는 거야 <웃음> 아니 아니 뭐지? <웃음> 아니 뭐야 이거 야, 이 근본 없는 버그 뭐야? 뭐지? 이런 것도 처음 보네.